자, 오늘은 신구약 중간의 역사, 그 중에서도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성경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말라기 4장 1절과 5절. 아, 2절과 5절입니다. 2절과 5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입니다. 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자, 오늘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있은 이후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중간사를 흔히 말라기 선지자부터 침례 요한의 출연까지 이 4세기에 걸친 상황을 그 성경의 역사의 공백기간이라 이렇게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까지는 이 공백기간에 공백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또 뚜렷한 선지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의 시간, 뭐 암흑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이 중간사라고 불리우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어, 훨씬 더큰 의미에서 신학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이 기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시대에는요. 그리스 시대와 마카비 시대가 지나가고 선지자는 없지만 수많은 역사가를 통해서 역사적인 기록들이 본물처럼 쏟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단순히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준비기간으로 진짜 하나님이 어, 그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말라기 2절 읽었는데요. 유대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죠. 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유대인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녔으니 나는이 하나님의 대답이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신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중간기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데요. 어, 중간 시기 동안에 세계적인 강력한 국가들의 흥망성세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사상과 또 문화의 발전이 있어 왔고 그것이 또한 신약 성경의 그 역사적 배경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야만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약과 신과약과 구약의 중간사가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모르고 지나치면 신약을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게 되는데요. 구약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뭐 회당이나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리새파와 사두기파, 열심당 이런 단어들이 신약에 등장하는데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또 수전절은 무엇인지, 또사보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복잡한 해록 가계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를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뭐, 이제, 이제 신구약의 중간기를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보고 가겠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열한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어지고 있고 이제 주변 국가의 상황들이 보여지는 지도예요. 자자 역사적으로 정말 잔인했던 그 아스루가 북 이스라엘을 722년 722년에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612년, 그 바벨론 누부갯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어, 바사 페르시아 그가 539년 고레스, 고레스가 나타나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게 됩니다. 자, 722년에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과 그 성경의 역사를 잠깐 보면요. 그 구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이전의 가나안 시대부터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기, 사사 시대, 왕국 시대, 어,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죠. 그렇게 하면서 페르시아 포도 시로 시대에 또,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구약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본격적인 중간사라고 하면 헬라 시대, 독립 유대 시대, 그리고 마카비 시대의 하스문 왕조를 이때 왕조가 나타나고요. 로마 시대, 일 것을 중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사와 신약으로 들어가면 비잔틴, 초기 아랍, 이제 십자군 시대를 거쳐서 이제 현대 국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어, 보게 되는 것은 신고약 중간사, 지금 신고약 중간시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포로 귀환기, 말라기 이후부터, 말라기 그 시대부터, 이제, 어, 페르시아의 멸망과 마게도니아의 발흥요 시기까지,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라고 하는데, 요 시기까지를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스루와 바벨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아스루와 바벨론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세력을 이렇게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 잔인한 민족이었던 그 아스루가 722년에 그 호세왕 때죠. 북이스라엘의 호세왕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커지게 되죠. 어, 아수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에 멸망하면서, 어, 사마리아인이 생겼고 또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그런 시기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이제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서, 어, 586년에 5백 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멸망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성전의 그 벽돌까지 무너지면서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일차 포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죠. 그 다니엘이 16살 정도의 나이로 잡혀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우와 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2차 포로 시기에는요. 에스겔과 그 왕족들이 잡혀가게 되는데요. 어, 2차 시기에는 이제 여우와 김 시대고요. 에스겔과 그 왕과 또 왕족, 관리, 용사, 기술자 어떤 대장장이 기술자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데기야가 잡혀가고 정말 그 남유다의 빈천 빈민하고 천했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제국. 이제 그 지도고요. 이제 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초록색 그 선을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자, 이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은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했죠. 절대 그 남유다 사람들은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절대 침략당하고 또 그것이 멸망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정말 한탄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바벨론 강가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10편 137편입니다. 뭐 유명한 팝송으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침숙해진 그런 그런 노래인데 가사를 읽어 보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부른 그 포로 생활의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멸망은요. 이스라엘의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데 3차례, 4차례에 걸친 그 바벨론 포로 시기. 뭐 애굽으로도 이주를 했고요. 또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주가 됐고 유대인 유대교가 생겼고 또 회당 또 서기관, 탈굼이라는 말이 이제 이때 나오게 됩니다. 자 바벨론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언어적으로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변화하게 돼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변화도 생겼죠. 성정 중심의 그런 문화에서 회당 중심,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회당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자, 권력은 왕권 중심에서 종교 지도자, 왕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이렇게 명칭이 변화했고요. 이때 이제 메시아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르게 될그 헬라 시대, 이제 페르시아 그 포로 귀환기, 그리고 헬라 시대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포로 귀환기에 이제, 어, 성전이 건축되면서, 어, 말라기를 통한 귀환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페르시아의 멸망과 마게도니아가 발응하게 되고, 또 헬라 시대 때는 어떤 이제, 어, 헬라기, 등장하고, 알렉산더의 건축, 뭐 헬라 문화가 확산되고, 많은 정말 대단한 문화가 이때 발전하게 되죠. 자, 여러분, 그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는데, 신구약 중간사 가장 갑자기 가운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 다니엘은 포로 귀환기 이후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게시를 받아서 다니엘서에 기록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꿈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 신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상은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느브갓네살왕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약 1천년 제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어, 생생한 신뢰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 시대를 거쳐서 열국 시대까지 정확하게 역사에 실현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서 8장의 그 환상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게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서 구장의 서두는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의 70년의 예언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니엘은 그 다리오왕 원년인 빛이 538년에 70년 포로로서의 기간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세상을 훈령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바벨론의 멸망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고레스 고레스입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고레스 대항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리디아 지방의 크로이소스 왕국과 소아시아 전역을 정복한 고레스는 이런 그 승리를 바탕으로 페니키아와 중부 이란 지역의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국가였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인데요. 이 고레스를 이미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어 기름 부으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시대에 살았던 에스라도 고레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장 그 1절 2절 제가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편 이 고레스는요. 메디아, 당시에는 그어 바사보다 이 메디아가 훨씬 더큰 그러니까 어, 고레스가 자란 곳이 아람이라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수산, 엘람, 엘람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지도로 보면 노란색의 가운데 그 메대제국 밑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고레스가 태어나고 이제 후반기에 자란 그런 곳인데 자, 이 고레스의 그어 가계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고레스는요. 원래는 그 아하스로스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원래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주. 여기 아스티아게스 있죠?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주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아스티아게스에게 만다네라는 딸이 있는데요. 이 만다네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고레스라는 겁니다. 그 아스케니아가 자신의 딸 만다네에게 그 만다네가 아주 많은 양의 오줌을 누워서 그 도시와 아시아가 잠기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어, 당시에 그 마고스 메디아의 그 사제들인데요. 사제들을 불러서 이 꿈이 무슨 꿈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공주에게 서에 태어날 그 인물이 장차 온 세상을 지배할 아주 상서로운 꿈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아스티아, 아스티아게스 이 왕은요. 별로 기분이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 아들이 있죠. 아들을, 다리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닌, 만다네 공주에게 아들이 난다, 나오는 자손이 이렇게 큰 일,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에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에 만다네를, 어, 시골 구석에 있는, 어, 아까 보셨죠? 요, 엘람. 엘람. 아주 조그만 나라의 지방장관인 캄비세스.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다네를 시집 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꿈을 꾸는데요. 이번에는 만다네의 아랫배에서 포도송이가 막 올라오더니 포도 덩쿨이 막 세상에 덮여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또 술사들을 불러서 물었죠. 그랬더니 공주의 뱃속에 천하를 지배할 인물이 잉태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안되겠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그 매대의 수도로 이 만단의 공주를 부르게 됩니다. 친정에 와서 이제 출산을 하라고 만단의 공주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만단의 공주가 음, 출산을 할때 산파를 시켜서 그 아이를 죽이게 합니다. 그 아스티아게스는 이 계획을 자신의 신복 중에 신복 당시 하르파고스 총리에게 위탁을 하는데요. 이 일을 부탁을 하는데 공주가 아이를 낳을 때 산파를 시켜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지만 그 하르파고스 총리는 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그 아이를 어 자신의 그 하인에게 죽여서 파묻으라고 이렇게 시키죠. 그리고 만단의 공주한테는 아이가 태어나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만단의 공주는 엘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리의 하인이 어, 조용히 파묻으라고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만단의 공주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이때 마침 자기 부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만 아이가 죽고 맙니다. 이 하인은, 죽어서 나온 자기 아들을 보고, 살아, 살아있는 만단의 공주의 아들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은 살고, 하르파고스 총리의 그 하인은 아들의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인의 아들, 이 아들이 크면서 무척이라 골목대장 역할을 하고요, 어, 이 동네에서 정말 그 골목 대장으로 임금 놀이를 하면서 어, 군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아르티아게스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 어, 왕이 이 아이를 보게 되는데 이 아이를 본 순간 왕이 깜짝 놀라요. 자기 딸인 만단의 공주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르파고스 총리를 호출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르파고스, 하르파고스 총리의 그 하인은 그왕 앞에서 이제 사실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다 말해 보이는, 말하기, 말해버리는데, 어, 이 만단의 공주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 아들이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를 데리고 엘람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고레스는요, 원래는 퀴로스, 퀴로스, 뭐, 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레스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도 봤지만 45장에 이 고레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사야가 있던 시기는 이 고레스가 태어난 시기와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죠 자, 이 메데에 아르티아게스 왕은 외손자인 이 고레스가 엘람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아르티아게스는 만단의 공주의 아들을 처리하지 못한 그 총리의 아들을 죽여서 이렇게 소심한 이제 복수를 해요. 이 총리에게. 만찬을 하는데 이 하르파고스의 그 접시는 뚜껑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음식을 먹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의 팔과 얼굴과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 당시만 해도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총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그왕 앞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점점 그 엘람에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이 아스티아게스는 어, 잔인한 외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고레스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 하르파고스 총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르파고스는 사실은 이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정말 그 엄청난 그 배신과 또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르파고스는 그 엘람에 거의 다 왔을 때 자신의 부하들을 규합해서 고레스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르티아게스 왕의 군대 전체가 고레스에게 넘어간 거죠. 고레스는요, 그 하라파고스 사령관의 군대와 엘람의 군대를 하나로 이렇게 합병을 하고, 메데를 공격해서 외할아버지 아르티아게스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이렇게 메데를 접수하고 엘람 페르시아와 합병해서 메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메데 바사, 메데 바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 후에 이제 고레스는 외삼촌인 그 다리우스와 함께 바벨론을 정복하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바벨론 성은 높이가 뭐 100m, 성벽 두께가 6에서 7m.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뭐 32m라는 어떤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이었어요. 바깥벽에는 그 유브라테스 강물이 이렇게 성벽을 감고 돌기 때문에. 바벨론 송에 그 청동문 또 100개가 있죠? 쉽게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청동문을 내리면 다리가 되고 걷어 올리면 문이, 문이 되어서 이, 다치게 돼요. 고레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 송을 공격하러 외삼전 다리오스와 함께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고레스 왕이 전쟁에 나갈 땐그 백마가 이끄는 그 백마 네마리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항상 이렇게 출동을 했거든요 근데 바벨론으로 이렇게 공격하러 가던 날도 이 전차를 타고 가는데 그중 한 마리가 유브라테스 강에 빠져서 그만 죽고 맙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해서 이 유브라테스 강물을요 한쪽당 180갈래로 나누어서 360갈래로 봐서 강물을 돌려버려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고레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 유브라테스 그 바벨론을 감싸고 있던 바벨론성을 감싸고 있던 그 유브라테스 강물의 수위가 쫙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성을 휘감고 있던 휘감고 돌던 그 해자의 수위가 낮아졌고요. 성안으로 들어가는 그 수로의 통로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의 군사는 어이 통로를 통해서 이제 어 잠복하고 기다리면서 고레스 왕의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때 바벨론 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이 바벨론의 벨사사셀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왕이 이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바깥에 이제 감이 어. 볼 것도 없는 그런 고레스라는 작은 그런 인물이 와서 바벨론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바벨론 성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는 그런 어 벨사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제 어. 어떤 이렇게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주연을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흥이 나지 않으니까 이 벨사스살 왕이 그 누브가셀 왕때그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왔던 그 술잔을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금술잔에다 술을 가득 부으라고 명령하면서 그 술잔으로 이렇게 술을 마시죠. 그때 갑자기 이제 손 같은 것이 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벽에다가 막 글, 글을 새기는 것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죠. 어, 베사지설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벌벌 떨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어, 왕의 태우가 와서 왕의 조부 때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했던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은 그 글씨를 알아봤을까요? 이 글씨가요, 그 이스라엘 말로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당연히 읽을 수가 있었겠죠. 메데 메데 대게 우바르신 뭐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자이 말의 뜻은요, 세워보고 세워보고 또 달아보고 나눈다라는 건데, 어. 벨사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함량 미달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날 밤에 결국 이 벨사사살 왕은 어떻게 됐나요? 벨사사살 왕은요, 죽임을 당하고 이제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우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추루, 수로가 빠져 가지고 물이 빠져갔고요. 이제 이 고레스의 군사들이 이렇게 바벨론 성으로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게 뭐 고레스가 특별히 어떤 전략이 있어서였나요? 어, 이사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고대, 고레스. 고레스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셨다는 거죠. 자,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우스가 왕이 올랐는데, 이때 다리우스의 나이가 62세였다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우스, 다리오죠? 그,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제래에 집어 던졌던 집어던진 것 때문에 던졌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사실은 그 다니엘을 무척 아꼈던 그런 왕이었는데 신하들의 관계로 다니엘을 사자구레에 던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BC 537년에 이제 고레스가 집권을 하게 되고요. 538년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 멸망된 후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칭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귀국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고레스를 위대한 왕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탄생을 150년 전에 그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알려주었는데 어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이사의 기록을 이 고레스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의 기록을 본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했고요.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자, 이스라엘은그 바벨론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귀환 역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1차 귀환, 뭐 2차, 1차 귀환은 스룹바벨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니에미아, 이렇게 귀환으로 보는데요. 자, 고레스 측령에 의하면, 어,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향은 그 수륩바벨, 스루파벨, 수륩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귀국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고레스 측량위에서 1차로 고국에 돌아온 수루페벨과 이때 대사자장 여호수아는 일단 살아갈 집을 만들었는데 그때 집을 만들는데 1 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2 개월 후에 성전 기공식을 하는데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본 자들이 이때 얼마나 감격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런데 또 이제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생겨서 그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죠. 이때 15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전의 건축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가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집을 세우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마련해 두었던 뭐 제목과 그런 돌들을 훔쳐다가 자기의 집을 짓기도 했는데 이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학가와 스가리아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BC 458년 어아닥사스타 7년 때 에스라의 제2차 귀환 2차 귀환이 이제 있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또한명 있죠. 에스더이 기간에 이제 등장하는 게 에스터인데요. 어, 이제 에스더가 어, 자신의 민족을 사실 구하죠. 자. 에스더가 이제 그 하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없애 버리려는 그런 계략을 세우는데 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어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에스더가 이제 그왕 앞에 나가서 하만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하만이 처형되고 이제 유다민족이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불인절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더의 왕은요, 에스더의 그 남편은 아수에로 왕이에요. 여기 크세로크세스 1세라고 돼 있는데, 아수에로 왕이 바로 에스더 시대의 그런 왕입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타 20년에 느에미아가 주도해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때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 왕국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어, 고레스 이후에 왕이 됐던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이집트를 정복해요. 이게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했고요. 캄비세스 2세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고, 새로운 왕으로 어, 다레이오스, 다리우스, 다리우스 1세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의 남편 그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로 성경에는 아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저기 영화 300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아수에로 왕입니다. 어, 페르시아는요, 이 크세크레세스 그 아수에로 왕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이게 이제 바사 제국이에요. 뭐 어마어마하죠? 이 지금 노랗게 돼 있는 게뭐 마게도니아 일부 지역까지, 애국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하는 이 바사 제국이고요. 이거 지금 이제 여게 조금 더 옆에서 보면, 아이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지금의 이제 뭐 이란, 파키스탄까지 가고 있고요, 터키, 주지아지역 저쪽에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정말 엄청난 그 거대한 땅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우리가 이제 고레스와 함께 주목해서 봐야 하는 왕이 다리우스 1세예요. 이 다리우스 1세는 뭐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그 페르시아인들에게 추앙받고 있는 그런 왕인데요. 이 다리우스 1세 때어 그리스 점령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전쟁은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 대한 지도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아스토곳이라는 곳에 제가 이제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어, 페르시아 페르 전쟁 1차 전쟁의 장소입니다. 다리우스 1세의 그 원장군이 기원전 그 492년이죠. 그리스 본토까지 진출하는 도중에 이아스토곳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함대가 이제 풍비박산 나면서 결국 이 원정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전쟁은요, 2년 뒤인 490년에 역시 다리우스 1세가 다시 한번 이제 그 패배에 대한 진열을 정비하고 에게해를 넘어서 이제 에게해를 넘어서 2차는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에게해를 넘어서, 어, 아테나로 쳐들어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승승장구 했었는데, 마라톤 그 광야에서 아테네에게 그만 지구 맙니다. 이것이 마라톤 전투이고요. 그 다리오스 1세의 그 1, 2차 원정이 실패하고 나서 그 뒤에 왕위에 오른 그 크세르크세스, 가 2차 원정이 있는지 10년 후인 BC 480년에 3차 원정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16만 명, 어마어마하죠. 16만 명의 군사와 1200척에 이르는 함대. 정말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육지에서 페르시아의 그 승리 페르시아군이 막 승리를 거두면서 이 그리스 쪽으로 막 진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육지와 달리 이 해전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해전이 정말 유명한 이 살라미스 회전이 되죠. 당시에 그 그리스는 그요 아테네와 그 스파르타 등 도시국가들이 서로 이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막 맺고 전쟁에 대처를 했었는데요. 아테네는 그 지도자로 급부상했던 테미스토클레스의 지휘 아래서 페르시아의 2차 침공 이후에 강력한 해군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의 해군을 살라미스 섬 인근의 좁은 해협으로 유인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세계 어, 4대 혹은 뭐 3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해전 중에 하나로 불리는 살라미스 해전이고요. 어, 300의 배경이 되는 그런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그런 해전이기도 합니다. 이 아테네는 이 해전의 승리로 지중해의 강자로 이제 국림을 하게 되는데 해전에서 완패한 페르시아는 승승장구하던 그 지상전에서도 잇따라서 패배하면서 그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페르시아는 그세 번에 걸친 그 그리스 침공에서 큰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리스의 이제 세력의 판도 변화를 지금 도표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 3차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테네가 독주를 하게 되죠. 아테네를 독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때 이제 델로스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제 아테네가 어이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를 압백하면서 그 본래 그 취지를 살렸지만 군사적 우위를 무기로 그 지배권을 강화한 아테네가 그 델로스의 금고를 자국으로 이렇게 옮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분담금을 납부 분담금 납부를 강요하는 그런 고압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동맹이 금이 가게 돼요. 그 아테네에 반대하는 폴리스들이 이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유명한 펠로폰네스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스 동맹. 이두 세력이 맞닥뜨려진 것이 바로 30년간 이어진 그 펠로폰네스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그리스 전체에서 어떤 내전의 그런 양상을 띄었고요. 결국 아테네의 그 패스트가 창궐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어, BC 404년에 아테네는 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파르타 역시 뭐, 여러 면에서 지도력이 부족해가지고 양쪽 다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인들이 이제 야만인이라고 무시했던 그 마게도니아 세력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이제 마게도니아의 독주가 어, 기원전 338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절대 강자가 없는 그리스 도시 국가의 그 패권은 스파르타에서 티베로 그리고 또 티베에서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역사가들에 의해서 전쟁의 천재 전쟁의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예요. 이 필리포스 2세가 한 번도 통합된 적이 없던 그리스 도시국가를 자신의 발 아래 전부 다 굴복시키면서 통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 이게 이제 필리포스 2세의 두세, 새겨졌던 황금 메달이고요. 근데 이 필리포스 2세의 전성기는 길지 못했어요. 그 필리포스 2세는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하다가 이제 암살을 당하고 마는데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그 전쟁의 전문가가 죽자 또 어떻게 있을까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도, 그리스 도시들에게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지만 빛이 336년, 드디어 마게도니아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가 전면전에 서게 됩니다. 어, 이때 나이가 이제 알렉산더의 20세, 20세의 그 약관의 나이였다고 해요. 그 2년 동안 발람군을 진압을 하고요. 그 그리스 전역을 순식간에 장악한 그의 아버지가 맡았던 그 페르시아 원정에 총 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페르시아를 침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유명한 전투가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유명한 전투가 세개 있는데요, 세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알렉산더는 그 페르시아와 벌인 그첫 번째 전도가, 전투가 어, 그라니쿠스강 전투 BC 334년에 있었는데요. 어, 이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알렉산더는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각 도시를 공격해서 복속시킨 다음에 이 여세를 몰아서 곡창지대인 이집트를 점령해서 그 세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투인데요. 이수루 이수스 전투 BC 333년에 이때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우스 3세예요. 자,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의 대군을 이 이수스 전투를 통해서 이제 대파하죠. 이때 알렉산더의 군대가 사만 그런데 페르시아의 군대는 뭐 어마어마 했다고 합니다. 그 다리우스 3세의 왕은요, 이 전투에 지면서 전차까지 버리고 말에 올라타서 왕의 표식을 제거하고 막그 밤을 틈타서 도망갔었는데요. 일단은 그 알렉산더가 살려둡니다. <웃음> 쫓아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투가 이제 가오가멜라 전투인데요. 어, 가오가멜라 전투는 이제 BC 331년에 일어납니다. 이 이제 가오가멜라 전투를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막을 내리고 되는데 이때 왕 역시 다리우스 3세입니다. 이 다리우스를 3세로 페르시아의 깃발이 완전히 내려가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코끼리를 타고 있는 게그 페르시아 왕이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이제 군대고요. 여기 말을 타고 있는 게 알렉산더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리오 왕은 어, 페르시아 제국의 4대수도중 하나인 에크바타나에 있었는데 도망하던 다리오는 그때 이제 그 부하들한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고레스가 세웠던 아케메네스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되고요. 또 페르시아 제국도 문을 내리게 됩니다 자 알렉산드로 는요 마게도니아 인여지만 그리스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은 바벨론에 입성하는 알렉산드라 대왕 인데요 어 이제 이 그리스 문화를 존중했던 이유는 이 알렉산드로 안드렉산더 그 대왕의 그스승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였기 때문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한 여러 그 나라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고요.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헬레니즘 문화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자, 이 알렉산더 대왕, 뭐 20대의 세계를 정복하고 또 32세의 일기로 불꽃 같은 삶을 마친 그런 대왕이고요. 역사상 최강의 장군을 용할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가 막을 내렸는데요.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대두되면서 이제 그리스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으로 이제 멸망하게 됐는데 이제 그리스를 지나서 헬라 시기, 헬라까지 이제 로마 시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약 중간기를 보게 되겠습니다.